길따라서 걷고 있네, 나도 모르게 외로이 걷고 있네. 너랑 일밭이 지친 몸이 끄며 외로이 걷고 있네. 아아. 아, 아. 아아 노랑 밀밭이 한숨 또 한숨뿐 내 모습이 저안하구나저 멀리 먼 하늘을 바라보 동생 태호야 배아리 치고 놀란 까마귀 저 멀리 날아가고 천막산 흐른다 한숨도 한숨뿐 하늘길도 외롭구나 노란 밀받친 까마귀 n o